안녕하세요. 유브눈파렁입니다 <웃음> LA 하늘 좀 보세요. <웃음> 벌써 몇 주째 비가 오다가, 비가 그쳤다가,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. <웃음> 아,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못 나가고 있는데, <웃음> 비까지 와주니까 또 기분까지 꾸리꾸리 타고 그러는데요. <웃음> 하지만, 이걸 보시면 또 기분전환이 확 되죠 뭘까요 뭘 봐야 기분전환이 될까요 비가 오면은 생각나는 그 사람을 봐야 <웃음> 기분전환이 될까요 설마요 이눈퍼렁은 짜잔 <웃음> 이 초록초록 이 싱그러워진 초록이들을 보면 기분전환이 확 되죠 <웃음> 그런데 이 꽃, 우리 구독자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셨던 꽃인데,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세요? <웃음> 진짜 또딱 1년 만에 다시 소개시켜드리는 것 같아요. <웃음> 붉은색 꽃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바로 후쿠시아 입니다. <웃음> 후쿠시아를 키우면서 느낀 건데요. 이게 의외로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빗물 부약이 몇 주째 내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탐스러운 꽃봉오리 하나가 뿅 하고 맺혔습니다. <웃음> 반가운 또첫 번째 꽃 소식인데요. 그런데 이렇게 이쁜 후쿠시아도 어김없이 저 병원 가 있을 그한달 사이에 아주 처참한 물고리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. 이렇게 가지들이 다 말라서 제가 맨손으로만 이렇게 훑어도 가지하고 잎사귀들이 후루룩 루 떨어질 정도로 말라버린 상태였고요. 지금은 제가 그나마도 정리를 조금 해준 거예요. 그렇게 가지 정리하면서 약간 그 생명력이 남아있을 법한 가지들은 모두 이제 옆에 플라스틱 화분에 흙 하나 담아가지고 다 삽목을 시키면서 가지 정리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해줬고요.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이제 잎들이 몰려 있어 가지고 가지를 조금 벌려서 지지대를 해준 상태입니다. 후쿠시아의 나무 밑동 부분입니다. 막 썩은 잎사귀하고 막 줄기들 떨어진 것들이 다 엉겨 있어 가지고 아주 지저분했었거든요. 벌레도 막 기어다니고. 그런데 참후크시아가 생명력이 강한 게 제가 퇴원하자마자 물을 흠뻑 주고 나서 한 2, 3일 상간인데요. 이렇게 새롭게 싹도 나고 후크시아 성장속도 <웃음> 진짜 대단하죠? <웃음> 이렇게 해서 가지 정리한 것들 산목으로 다 심어놨습니다. 호쿠시아가 가지 삽목도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나온 가지들은 다 꽂아 놨는데요 이렇게 뭐 나름 쓸만한 싱싱한 가지도 있지만 이렇게 시들한 가지도 있어요. 이거는 목질화되고 겉으로 보기엔 죽은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가지를 잘라보니까 안에 그 초록색의 생기가 돌길래 일단 이것도 꽂아놔봤습니다. 어, 후쿠시아 산목 얼마나 잘 되는지 요 지금 모습 잘좀 기억을 해주세요. 발전하는 모습도 제가 담았다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런 이유로 하여 봄이 돼서 분갈이를 조금 넉넉한 화분에 해줘야 했었는데 분갈이도 못해주고 일단 안전하게 건강을 좀 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 그늘에 놓고 물만 열심히 주고 있었죠. 게다가 비까지 오니까 이렇게 급풍성해지면서 예쁜 꽃송이도 맺게 된 거고요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날은 <웃음> 개어서 화창해져 있고요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입을 꼭 다물고 있던 후쿠시아의 꽃송이가 쫙 펼쳐지면서 예쁜 속치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<웃음> 엄청 이쁘죠? <웃음> 작년에 제 영상 보시고 이 후쿠시아 집에 들으셨다는 구독자님들 정말 많으시거든요. <웃음> 아 제가 후쿠시아의 의외의 정보를 알게 된게 있거든요. <웃음>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지금 이것 좀 봐주세요. 아까 후쿠시아의 나무 밑둥이라고 해서 보여드렸던 데 있었잖아요. 그 부분인데 벌써 이렇게 새순이 돋아서 풍성해지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옆에 있는 새덤들도 새로 심은 건 아니에요. 원래 있던 건데 이 새덤들도 풍성하게 화분을 다 채울 정도로 자랐고요. 그리고 이 목질화된 가지들도 난 여기서 이제 무슨 새싹이 날라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새 순들을, 새 가지들을 지금 엄청나게 튀워 주고 있습니다 이 가지들이 모두 자라서 이렇게 예쁜 후쿠시아의 꽃들을 주렁주렁 달아 주겠죠? 제가 잘 키워서 그 이쁜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위치에서는 이 후쿠시아가 얼마나 자랐는지 자세히 안 보여서 색 대비하기 위해서 이 빨간 벽돌 길 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한달 사이에 얼마나 자랐는지 더 눈에 확 보이시죠 그 앙상했던 가지가 바로 한달 전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정말로 이거야말로 폭풍성장 아닙니까 저렇게 가지가 붉은색을 띈 거는요 대부분 요번 한달 새에 자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붉은 가지 부분 목질화되지 않은 연한 가지 부분을 잘라서 삽목을 했을 때 번식하는 성공률이 최고로 좋습니다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가까이만 계시면 제가 얼마 전에 그 가지 정리할 때 나왔던 걸로 다 삽목을 해서 많이 번식을 시켜놨거든요 아 이런 것도 나눔 해드리고 그러면 정말 좋을텐데 아쉬울 뿐입니다 <웃음> 아 그리고 아까 제가 후쿠시아에 대해서 의외의 것을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. 그게 뭐였냐면 저는 후쿠시아는 한국에서 재배할 때 겨울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구독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보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생각하기에 한국에 월동이 안 되니까 겨울이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여름이 힘들다고 하셔서 이유가 뭔가 라고 공공이 생각해 보니까 LA의 여름도 덥기로는 한국만큼 덥습니다. 정말 캘리포니아의 태양, 뜨겁기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알아주잖아요. 그런데 LA는 공기 중에 습도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그늘로만 들어가면 엄청 시원해집니다. 그래서 저는 후쿠시아를 여름에는 그늘에 놓고 키우거든요. 직사광선을 피해서. 그런데 한국 여름은 푹푹 찌는 그 습도 높은 더위 때문에 후쿠시아를 보내는게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에서 후쿠시아를 잘 기르시려면 여름에는 시원하게 관리해 주시는게 아주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. 어떤 구독자분들은 이 눈퍼렁에 후쿠시아를 보고 반해서 집에 몇 종류를 사드렸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되게 기쁘죠.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아 여름에 기르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 여름에 보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랬을까? 저희는 여름에 너무 잘 자라거든요. 정말 겨울 한때 빼고는 봄, 여름, 가을 모두 꽃을 보여주는 이렇게 순둥순둥한 후쿠시아인데 왜 그럴까라고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이유는 딱 그거 한 가지인 것 같아요. 제가 길러보면서도 느낀 점에서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후쿠시아를 한국에서 여름을 잘 넘기시려면 뭐 습도까지야 어떻게 그 조정을 하겠습니까? 하지만 그 온도는 조금 선선하게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눈퍼렁의 생각입니다. 그리고 후쿠시아가 물을 꽤나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물을 조금만 말려도 이 입장이 오그라들고 말르고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수분 유지를 항상 화분에 해주시는 게 관건인데 대신 흙을 배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심어 주시면 후쿠시아는 별 무리 없이 정말 예쁜 꽃을 대롱대롱 매달면서 잘 자라 줄 겁니다 꼭 캉캉 드레스 같아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기라도 하면 정말 예쁘게 춤추는 느낌도 들고 말이죠 <웃음> 제가 저번 영상에 이어서 후쿠시아의 소식을 자주 들려 드릴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름 나면서의 이제 변화 과정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엔 여름 나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면서 이 눈퍼렁이랑 예쁜 후쿠시아 같이 안전하게 길러보자는 의미로 <웃음> 영상 준비했습니다. 다음에는요. 후쿠시아 꽃 만 바란 예쁜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<웃음> 그럼 다음에 또 봬요. 빠이 중성 <웃음>